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듯이 혈액형별로 자신의 에니어그램 유형이 무엇일까 추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형 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A형의 9가지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그 캐릭터를 요약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어 이건 진짜 내 얘기 같은데 혹은 와 우리 오빠가 딱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유형의 번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사람은요. 가장 전형적인 A형이자 가장 전형적인 1번 유형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A형이라고 하면 대충 캐릭터가 잡히시겠지만 전형적인 1번 유형이란 게 어떤 건지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A형 이미지랑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A형 이미지가 좀 깝깝하잖아요. 제 혈액형 만화에서 A형 남자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원칙주의자라고나 할까? 1번 유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번 유형인데 게다가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그럼 원칙주의자 중에서도 원칙주의자가 되는 거죠. 물론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 매우 깝깝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한 줄로 이 사람의 특징을 요약하겠습니다. 법과 규칙을 중시하고 철저히 이를 지키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이 캐릭터가 본인과 비슷하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해두세요. 1번입니다. 이 사람도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깝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a형의 이미지가 좀 착한 사람 이미지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도 a형의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자이 사람 특징은 무엇보다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남을 도와주기를 를 좋아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2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깝깝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착해 보이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잘났어요. 잘난 사람입니다. 잘나가라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잘난 채도 잘합니다. 실제로 잘나기도 했고요. 본인이 자기 잘난 거 알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똑똑하고요. 매력이 있어요. 뭔가 세련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 구차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업무 얘기 이런 게 편하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근사 거라면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좀 있어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게 아니면 아예 말 꺼내기도 싫어합니다. 워커홀릭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자 A형의 3번 유형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인맥 형성 능력이 탁월한 성공지상주의자 이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 인맥으로 얽혀 있어 순수한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깝깝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 A형의 4번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깝깝한 사람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죠. A형은 뭔가 좀 평범한 소시민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튀는 행동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튀긴 튀는데 어떤 행동을 해서 튄다기보단 그냥 사람 자체가 특이해서 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4차원, 또라이, 싸이코 이런 단어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예술 쪽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완벽주의 성향은 A형 특성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자,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4번입니다. 본인과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는 순수파 A형. 자존심이 강해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매우 꼼꼼한 전형적인 완벽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깝깝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잘난 사람 특이한 사람까지 했죠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익숙해지시라고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잖아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5번이면 딱 중간까지 왔네요 A형의 5번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잘난 사람 얘기할 때 똑똑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3번이었죠 5번도 똑똑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3번은 똑똑해 보이는 거고요 5번은 그냥 똑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 영업사원은 3번이고요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쓰며 대화하는 연구원은 5번인 거예요 구분이 그 가시나요? 자, 이 연구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A형 이미지와 비슷한 면이 많다고 봐야죠. 디테일에 매우 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화로 표현한 캐릭터로 보면 AB형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B형 남자 캐릭터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대충 감이 오시죠? A형 5분입니다한줄 요약할게요. A형 중에서도 가장 치밀하고 정교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개인주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로서의 기질이 강하지만 나쁜 일에 손을 댈 경우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 깝깝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잘난 사람, 특이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까지 했죠 이제 절반 넘었습니다 4명 남았죠 이제 이 6번이 문제예요이 캐릭터만 잘 넘기면 나머진 일사천리입니다 왜냐하면 7, 8, 9는 이미 익숙한 캐릭터거든요 이 6번이 어렵습니다 일단 한줄 요약부터 먼저 보실게요 정의감이 강한 충성스러운 조직원으로서 마쿠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다정다감하지만 의외로 경계심이 강해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6번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 캐릭터는 한번 보면 잘 몰라요. 전혀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A형 6번은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편이에요. 일반적인 A형 이미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정의감이나 충성심 같은 게 강한 사람인데 간혹 그게 극단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던진다든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 대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요.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느낀다면 6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깝깝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잘난 사람, 특이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정다감한데 알고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까지 했죠. 자, 그리고 7번까지 왔습니다. 이 7번은요, 그냥 제 만화 캐릭터 생각하시면 돼요. B형 남자 캐릭터, 그 캐릭터 이미지가 그냥 7번이라고 생각하셔도 별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형인데 7번이면 별로 A형 같지 않은 A형인 거죠. 이 7번은요, 한마디로 잘 노는 사람이에요. A형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7번 중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인을 예를 들면 신동엽 탁재훈, 신정환 뭐 이런 분들 다 7번으로 봅니다. 혈액형으로 보면 A형, B형, O형이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천부적인 개그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잘 노는 혹은 잘 놀았던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 중에서 7번이 많아요. A형 7번이면 7번 중에서는 그나마 좀 차분한 편입니다. A형 7번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외향적이고 사람을 잘 사귀며 시야가 넓고 다방면에 재주가 많습니다 노는 걸 좋아해서 A형답지 않게 흐트러진 모습을 자주 보이지만 끝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자 끝까지 가면 완전히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자 A형 8번입니다 깝깝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잘난 사람, 특이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정다감한데 알고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잘 노는 사람 다 했죠 이제 두 캐릭터 8번과 9번이 남았는데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 혈액형 만화에서 O형 남자 캐릭터가 8번과 9번이 섞인 캐릭터거든요 만약 O형의 전투적인 면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그게 8번 캐릭터고요 그리고 O형이 A형과 B형의 중간자적인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이 바로 9번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유형은 한마디로 터프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거칠어요. 보수기질 싸움꾼 뭐 이런게 8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A형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a 형이 일반적인 이미지하고는 별로 안 맞는 사람이죠. A형이 8번이면 터프하면서도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긴장시키곤 하죠. 이런걸 보고 조용한 카리스마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친 모습 이면에 상당히 순수한 면도 있어요.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8번 입니다. 한줄 요약할게요. 민감한과 승부욕이 뒤엉킨 묘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매우 현실적, 독립적이며 자신이 인정한 상대에 대해서만 마음을 엽니다. 거친 편이지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의외로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구 번입니다. 깝깝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잘난 사람, 특이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정다감한데 알고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잘 노는 사람, 터프한 사람, 마지막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형 남자 캐릭터가 8번과 9번이 섞인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오형이 A형과 B형의 중간자적인 면이 있다고 할때 그런 면이 9번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남이 짜장면 먹자 그러면 그러자. 비빔밥 먹자 그러면 그러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남이 하자. 하는대로 한다는 거죠. A형이 9번이라면 A형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형은 평범한 소시민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좀 순한 이미지가 있죠. 평범하고 순하고 바로 이런 캐릭터가 9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둥이 같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집이 엄청 세죠.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손놓는 스타일입니다. 순한 사람인데 고집 센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9번이에요. 게다가 A형이면 그런 성향 이더한 편이죠. 참을성도 아주 강합니다. 좀 답답할 정도로. 자,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하세요. 9번입니다. 착하고 순해 보이지만 고집 세기로 말하자면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평상시 과묵해 보이지만 일단 입을 열었다 하면 혼자서 대하소설 쓰는 스타일이에요. 인내력도 끝판왕입니다. 자, 오늘은 A형의 9가지 유형을 하나씩 검토해 봤는데요. 본인이 대략 몇 번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 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인 유형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눈이 가는 유형 몇 개가 있을 거고요. 그 유형 중 하나가 본인의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B형의 9가지 유형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